안녕하세요. 예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육회에서 저에게 건면해 주신 D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D권사님께서 회심하게 된 이유 또한 마귀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약 40년 전 D권사님께서 아이를 낳은 100일 후 이유 없는 두통으로 인하여 지금도 유명한 서울 안에 있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시고 지방까지 알려진 곳은 모조리 다녀봅니다. 뭔가 정밀검사를 다 하셨고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치료를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한 거라도 맞으면 머리를 쑤시는 고통이 더 심해져 왔고 어떤 처치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 주위에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치유의 은사자였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라고 하셨지만 D 권사님께서는 남편의 극심한 반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증상은 너무 심해졌고 괴로워서 교회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 권사님들 20명이 D 권사님을 삥둘러잡고몇 시간 동안 방언 안수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쏘는 증상이 싹 달아나고 또한 그뒤 권사님께서도 그곳에서 성령세를 받아서 방언이 바로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사라지자 그뒤 권사님의 남편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잉태하기 위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기쁜 일들이요 야거부서 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의 병 고침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사실 아프면 병원부터 가시는 장로 권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저 그런 환자들 너무 많이 봐요. <웃음> 이 말씀을 붙드는 한국교회 내에 장로 권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의 뭐 멱살을 잡거나 목사님들의 자리를 만들었다가 패했거나 사당을 짓거나 그런 직분갑지라는 소식들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섬기고 사시는 걸까요? 장로님들이 해야 할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아픈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며 교회 안에 생명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 권사님의 경험은 저희 아이가 눌리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입이 될수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악한 영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새벽에 깨우셔서 안방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어요 졸고 있는데 거실에 있던 아이가 막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앉아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졸다가 저는 다시 깨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마귀들이 아이를 괴롭혔다 그 음성에 순간 정신이 번뜩 차려지고 다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놀란 것이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2초도 안 돼서 아이 입에서 하는 말이 마귀가 괴롭혀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웃음> 또한 12월 19일 아이에게 이제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세번을 시키고 9시쯤에 자, 잠을 재웠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12시가 땡 되니까 아이가 울고 불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해서 앉혀놨더니 하는 말이 싫어 싫어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감으로 그냥 알아졌어요 느껴지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언 축사 기도를 하면서 다시 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그날부터 주님께서는 저에게 새벽기도를 명하셨고 뭐그 당시에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가서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또 아이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깨끗한 그릇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 옆에 서서 무슨 생각으로 무너뜨릴까, 이 사람이 무엇에 약한가, 중독, 보는 거 즐기는 거 야동, 뭐 어떤 죄를 짓게 만들까. 연구하는 그 거짓의 아비의 부하들이잖아요. 그것만 연구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박사 마귀들이라고요. 죽은 사람들은 영이 아예 깨어나질않아있잖아요 지옥 가요.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죠, 마귀들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디 권사님의 이모님은 치유의 은사자라고 하였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이분께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기도를 해주기 전까지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발이 엄청나게 이렇게 쏘듯이 아픈데 주님께서 어느 지역, 어느 곳, 어느 골목을 지나서 파란 대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해주시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기 전까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시절이고 사람들한테 물어물어서 파란 대문을 찾아서 들어가면 명락없이 거기에 발바닥 아픈 사람이 누워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안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된 사람이 천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치유의 은사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인도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물결이 각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어떤 지인의 교회는 치유의 사역자나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목사님을 제외한 다른 사역자들에게 좀 일어나는 거를 껄끄러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중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음, 자기 사역에 대한 욕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설교나 그 말로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야 뭐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예수님에게만 집중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 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은사, 즉 선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국 그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전도거든요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끔 주님께 인도하게끔 쓰이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말, 말의 말 권위로 누르는 것은 정말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누르는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온갖 말로또다 포장하거든요 결국 은사자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하나님보다는 사역자를 보게 하는 그 결과가 가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소수의 일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좁은 시야로만 제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성령의 역사 자체를 말로 누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설교가 아니죠. 그 D 권사님네 교회가 성장했던 것은 그 이모님, 그런 치유의 은사자들이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잖아요. 나만 쓰인다는 것은 거의 교만한 사람들이 거대한 착각이고요. 그 이모님이 전도하신 천명 정도가 그 교회에 심어졌고 중대형교회로 커 나갔으니까요 한 영혼을 위한 해산의 고통, 중보기도를 했던 여러 권사님들의 방언축사뭐등 은사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제자의 삶을 사시는 숨은 고수들이 한국교회 각처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물질세계만 보다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기절초풍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삶이 광야교회, 즉 광야의 삶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사는 분을 저희 부모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에게 여러 은사가 열렸고, 영의 귀와 눈이 열려서 보고 들었으나 그분이 말씀이 없는 관계로 쉽게 매혹이 되었고 또한 그분은 결국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되기로는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그분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그분을 제대로 코칭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를 나와도 옛사람의 그 흔적들, 거짓말 자주 하고, 사기치고, 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받은 영적인 경험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로 여러 기적을 행하셨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으셨잖아요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결국엔 성령님을 받아서 변화가 된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거지요 음. 성령의 능력, 오순절에 성령님을 경험함으로써 폭발적인 전도와 치유와 축사의 사역의 삶으로 사라져갔고 순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여러분의 입이 성령의 입으로 주님을 전파하며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영의 몸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재와 동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